우리 <목소리> 무 3월의 눈이란 이게 말이나 됩니까? 안녕? 밥스리야 <웃음> 오늘은 오분만에 만드는 아니지 이건 10분이잖아 오분만에 만드는 잡채 짜저를 만들어 봤어 집에서 잡채를 하면 조금만은 안 되지? 그럴 땐 간단하게 오븐 인스턴트 잡채를 사용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그 잡채를 가지고 라이스페이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뚱땡인데 일곱 장도 가능한 것 같아 내가 욕심을 부려 가지고 옆구리도 이렇게 하고 터졌지 뭐야 <웃음> 사실 오늘은 술못 먹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저녁만 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맥주 한 잔만 할까? 욕코 음, 그래서 난 오늘 한 캔만 할 거야 <웃음> 맛을 볼게 이 소스부터 일단 난 지금 엄청 궁금한데 베트남 고추랑 마늘 그리고 피시 소스 피시 소스 없으면 액젓 그렇게만 딱 들어갔어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강렬한 향 <웃음> 음와 소스가 확실히 맵긴 맵다 와 이거 되게 맛있네 아오아 음. 아, 이거 꽤 쫀득쫀득 그 식감이 일단 너무 재밌고. 잡채에 씹히는 게 김말이튀김? 그것보다 훨씬 더 쫀득거리는 식감 라이스페이퍼 때문인 것같아더 바삭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음 소스 엄청 잘 어울려 음 만약에 집에 피쉬 소스 없는데 어떡하나 액젓 액젓에다가 설탕을 약간 섞으면 똑같은 맛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와 이거 오 매콤한 것이 아주 좋은데, 응? 음. 왜 술을 먹는데 해장을 하는 것 같지? 응안 해. 가면 없네 오늘 딱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